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.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랑 되어 고개 숙이면 그 목소리 清醒 사랑이 아니 너무 아픈 사랑은